현재는 아주 잘 살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24살이었던 그 시기는 내 인생의 암흑기였다 사람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치면 나는 100년 동안에 만날 나쁜 인간들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한꺼번에 몰아쳐서 만났다고나 할까 사기, 이간질, 배신, 구설수 등등 사람 관계에 치여 쓴맛을 참 여러 번 봤다. 결국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람들과 치고 받고 싸워서 경찰서도 들락거렸고 난그 당시 예술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정서가 불안해지자 작품 활동도 전혀 되지 않아 늦어지는 졸업 탓에 부모님들은 나를 원망했었고 그쯤 되니 그냥 사람이란 대상이 모두 두려워졌다. 길 가다 마주치는 고양이나 참새를 빼놓고는 마주치는 인간들은 다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길을 걷다가 아파트가 보이면 떨어져 죽는 생각을 하고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내가 치여서 죽는 상상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좀 많이 심했던 것 같다 그런 날들이 꽤 여러 달 반복되었을 무렵 친구를 만나서 걷다가 우연히 점집 골목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친구는 평상시에 무속신앙에 관심이 많은 터라 점을 보자고 했다. 그 당시 친구는 꽤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었다. 하지만 매사에 의욕이 없던 나는 점은 그냥 너 혼자 바라며 나는 꽂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있겠다고 했다. 점집은 옛날 일본식 상가 건물을 그대로 고쳐 쓰고 있었다. 미다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신당이 보였는데 주인이 없어서 날이 아닌가 싶어 난 그냥 나가자고 했는데 친구는 한사코 기다리자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주인도 없는 신당에서 30분을 넘게 기다렸는데 더는 기다리기 지루하고 또 우울한 마음이 도져서 그냥 먼저 가겠다고 하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다. 친구는 망설이다가 기다린 시간이 아까웠는지 자기는 꼭 점을 보고 가겠다고 하길래 난 알겠다고 하고 인사를 나누고 점집을 나서서 한3 0 m 정도 걸어갔을 때였다. 저기 먼 곳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정갈하게 쪽집 머리를 한 중년 아줌마가 걸어오고 있었다. 차림새가 평범한 차림새가 아니라서 아, 저 아줌마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났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성큼성큼 걸어 지나치려는 순간 중년 여인이 내 손목을 낚아채더니 왜? 조금 더 기다리지? 벌써 기어나왔어 라고 말하며 팔목을 잡고 왔던 길로 다시 끌고 가는 것이다 난이 아줌마가 돌을 아십니까나 다단계 같은 귀찮은 사람이 아닐까 하며 머리가 복잡했으나 내가 왔었던 점집으로 데리고 가길래 이건 뭔가 싶었다. 그 당시에 가정용 CCTV가 달려있지도 않을 건데 어떻게 내가 여길 온걸 아셨는지 꽤 놀랐다. 아주머니 혹시 다른 곳에서 CCTV로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여러 차례 물어봤으나 아줌마는 썩은 미소를 날리며 내 장바구니 안 보여? 장보다가 허겁지겁 뛰어왔어. 늦었으면 못볼 뻔했구나. 실제로 아줌마가 내려놓은 장바구니 안에는 대파며 사과며 뭐가 많았다. 점집 안에서 기다리던 친구는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연애며 결혼이며 온갖 얘기를 아줌마에게 떠들어댔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조용히 향해 불을 켜더니 오늘은 친구 말고 나를 가리키며 내 얘기를 들어야겠다는 것이다. 친구는 옆에서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날 보챘지만 나는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었기에 그냥 멍하니 그 아줌마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아줌마가 나를 유심히 보더니 나지막한 음성으로 그리도 죽고 싶더냐?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옆에서 친구가 뭐라고요? 라며 대물었더니 아니, 이 처자는 살고 싶은 마음이 개미 눈곱만큼도 없잖아. 넌 친구인데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친구 역시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고민이나 힘든 게 있어도 딱히 내색을 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는 설마 내가 죽을 만큼 괴로워했을 거란 생각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당 아줌마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오열했다. 내가 기도 드리러 산에 가야 해서 산에 갈 채비 하느라고 한참 시장에서 장보고 있었는데 너희 할머니가 글쎄 살쾡이 같은 눈을 하고 날 쳐다보는 거요 사과를 하나 집어들면 사과 앞에서 째려보고 곶감을 집어들면 곶감 옆에서 째려보고 얼른 가라고 등 떠밀어서 가랭이 찢어지게 뛰어왔어 너희 할머니가 네 걱정 많이 하고 있어 그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채 되지 않을 무렵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와의 사이가 각별했다. 너무 연로하신 탓에 자연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머니의 죽음을 두고 호상이라고 위로하였으나 사람의 죽음을 두고 잘 죽었다 논하는 것이 나는 분했다. 하지만 슬픔은 그때뿐이었고 나는 나대로 대학생활과 우울증이 겹쳐왔었기에 할머니를 잃은 슬픔은 곧 잊고 살아왔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이 하염없이 밀려나왔다. 처음에는 뭔가 서럽다가 나중에는 감당이 안될 만큼 꺽꺽거리며 울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정말로, 정말로 힘들었는데 주변인은 나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몰라주는 나의 힘듦을 돌아가신 할머니가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더더욱 서러웠다. 그리고 무당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내가 허겁지겁 걸어왔는데 할머니가 네 뒤를 따라서 걷고 있는데 울면서 따라 걷고 있다구나 그래서 내가 널 단번에 알아봤지. 허리는 구부정 해가지고. 허리 기억자로 구분 거 너희 할머니 맞지? 전쟁이 아줌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허리를 구부리며 지팡이 짚는 흉내를 냈다. 우리 할머니가 맞았다. 우리 할머니는 나이 50에 산에 뗄감 주우러 갔다가 산비탈에서 구른후 점점 허리가 굽었다고 했다. 점쟁이 아줌마는 내 손을 감싸 쥐면서 힘든 때는 누구나 온다. 보니까 너는 마음이 다른 누구보다 더 여리고 깨끗하구나. 순진하니까 상처도 잘 받는 거야. 할머니가 네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구나. 힘들 땐 죽을 생각부터 할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겨먹을 생각을 해야 살수 있는 거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난 이야기라 기억을 더듬어 말하는 거지만 무당 아줌마는 아무튼 저렇게 이야기를 하며 나를 달랬다. 나는 할머니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정말 할머니가 보이냐고 할머니는 왜 저승에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냐고 물었다 점집 아줌마는 썩소를 지으며 나중에 네가 죽거든 너의 할머니한테 직접 물어봐라 라고 하셨다 아무튼 할머니가 손녀 걱정해 죽어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복채를 드리려고 얼마냐 물었더니 아주마는 됐다고 다음에 둘이서 다시 놀러오라며 복채 받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셨다 나는 그 뒤로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학교도 다시 복학하고 사람들이 북적한 후프집이나 카페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나는 예전의 밝은 나로 다시 되돌아갔다 가끔 그전집이 생각나서 5년 후에인가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갔는데 그 거리가 싹 재개발이 되어서 새 건물이 들어서고 그 점집 역시 없어졌다. 그 아줌마가 무당이든 뭐든 간에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어서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